제가 이번에 안 제도가 하나 있는데 친환경 활동을 하면서 직접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도 돈이 된다 그렇죠. <웃음> 저희 스택크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웃음> 그러면 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인데요 이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한 제도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되게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민간 기업들에서는 할수 있는 친환경 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하면 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어, 다회 다회용 배달 용기 사용, 그다음에 리필 스테이션 이용, 그다음에 전자 영수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무공개차대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실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지급되는 토, 포인트가 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 전자 영수증은 건당 1 0 0 원, 리필 스테이션 이용은 건당 이천 원, 그다음에 배달 용기 사용은 건당 천원 이렇게 돼요. 오, 완전 쏠쏠한데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를 하겠다고 신 시척을 했을 때 무슨 실천다짐금을 주더라고요 5,000원을 받아서 이미 제 통장에 들어온 상태고요 <웃음> 오, 그러면 하겠다고 하면 네. 5,000원을 그냥 참... <웃음> 두 번째 키워드는 포인트 받기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실... 신청하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포털사이트에서 찾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가입을 할때 이게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건지 아. 그거를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적립된 거는 한 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월급 받듯이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게 총 6가지 실천 활동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활동별로 어 이게 내가 정립을 받고 싶으면 좀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접근성이 괜찮았던 전자영수증을 신청을 해봤고 근데 이제 조금 번거로운 게 제가 만약에 뭐 이제 어떤 L마트를 간다 하면은 그 마트 앱을 받아서 스마트 영수증만 받기 그거를 이제 신청을 딱 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나중에 적립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7월부터가 이걸 신청을 해놨더니 7월 이후로 그 마트에서 스마트 영수증 발급 받는 거는 자동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 요 포인트가. 어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네. 되니까. 그쵸. 그렇게. 세 번째 키워드는 탄소 중립이고요. 탄소 중립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어 그렇죠. 데 그 우리가 오늘 소개한 이 실천 포인트 제도 결국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탄소중립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지금 환경을 파괴를 하고 있는데 이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다시 흡수한다는 음. 흡수해서 실질적,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게 이제 탄소중립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넷제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 그래서 2016년에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게 좀 화두가 되었고 2019년에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이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하는 어, 자전거 타기. 네, 그렇죠. 그런 방안이 있고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 배출권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그 이제 사는데 쓴 돈은 어디다 쓰이냐면 이 이산화탄소를 흡...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진짜로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은? 아, 맞아요, 맞아요. 환경을 맞아. 더 보호해보고 싶은?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웃음> 신청하겠습니다. 예. <웃음>